네, 코디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톤온톤 코디, 즉 상하를 동일하게 입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 와이 코디, 세 번째는 블랙 와이 코디, 네 번째는 믹스 매치인데요. 이 브라운은 여러 종류의 그 컬러로 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키 와이 코디, 네이비 와이 코디, 버건디, 그다음 베이지, 블루, 그레이 와이 코디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포인트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브라운 코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요 댓글과 좋아요와 알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브라운은 요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컬러이며 또한 격조가 높은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요이 얼핏 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Earthy Look이란 뜻은요. 흙이나 모래나 또한 나무나, 즉 자연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이용한 패션을 바로 Earthy Look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이 격저가 높은 이 브라운 컬러를 이용한 코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올 브라운입니다 첫번째는요 라펠 칼라 박스 브라운 반팔 셔츠에 앞트임 H라인 무릎 위 스커트와의 코디 그레이 토틀백과 베이비 블루 로퍼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요 하이넥 긴팔 니트에 하이웨스트 새틴 러스틴 스커트와 벨벳 하일과의 코디 베이지 코트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하이넥은요 목이 길어 보이고 신장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피스 룩으로 우아하고 세련되게 코디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브이넥 브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와 브라운 백과 하일과의 멋스러운 코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벨티드 스트레이트 핏 클럽 팬츠에 이 하이넥 니트 반팔과 바게트 백과 코디를 했습니다. 이 바게트 백이란요, 이 바게트처럼 길고 납작해서 옆구리에 끼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의미합니다. 다섯번째는요. 크루넷 비스코스 브라우스의 새틴 러스틱 스커트, 베이지 트렌치코트에 핸드백과 서류가방을 결합한 사첼백과의 코디 방법이고요. 블랙 선글라스를 헤어밴드처럼 멋스럽게 위에 걸쳤습니다. 네, 화이트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어떤 색상이든 요이 화이트와의 코디가 가능한데요. 다양한 옷과 화이트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응용하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H라인 면 스커트를 자가드 히든 실크 브라우스와의 코디, 블랙 숄더백과 브라운 벨트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밑단에 레이스를 덧댄 면 넥시 원피스에 브라운 자켓과 브라운 캠퍼스 백과의 로퍼와의 코디 브라운 벨트와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어서요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 세번째는요 롤업된 스트레이트 면 팬츠에 블랙 브이넥 탱크탑에 브라운 숄 칼라 블레이저와의 코디 화이트 미디엄 흰 물과 코디를 하였고요 네 번째는 보트넥 화이트 면 티셔츠에 브라운으로 롤업된 큐로 팬츠에 벨트와 샌들 버킷백과의 캐주얼한 코디 방법입니다. 이 머리를 위로 올려서요. 이 보트넥 티셔츠가 더 멋스럽게 보입니다. 이 보트넥은요, 이 상체가 큰 분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앞 버튼이 있는 이 미디 원피스에 안에 화이트 티셔츠와 화이트 면 팬츠와 그 다음에 브라운 발레리나플래시조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이 사진처럼 앞 버튼이 있는 이 원피스를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요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롱 블레이저 개념으로도 저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다섯 분다 전체적으로 모든 뭐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가방, 신발까지 다 블랙과 브라운의 코디 방법인데요. 심플하게 코디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요. 오피스 룩에 아주 좋으며 상하 블랙으로 코디하여 그 신장이 커 보이고 롱 브라운 플레이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브라운 부츠와 아주 멋스럽게 코디를 했는데요. 이첫 번째 사진에서 저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키가 작은 분이 롱 블레이저를 입으실 때는요 몸에 맞는 블레이저를 고르시고요 블레이저 겉에 벨트를 하실 때는요 서리선 위로 올려서요 착용을 하시고요 만약 벨트를 원하지 않으실 때는요 이 사진처럼 상하 블랙 옷이 보이게 블레이저를 오픈해서 입으셔야 신장이 커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키가 작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블랙 탑에 하이웨스트 브라운 클럽 팬츠와 블레이저와의 캐주얼한 코디 방법이고요. 플랙 폼 샌들과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이웨스트 블랙 스키니 팬츠에 라운드 넥 브라운 티셔츠와 브라운 롱 블레이저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블랙 캘리백과 심플하고 시크한 코디입니다. 오피스 룩이나 이상담 룩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요 셔츠 칼라 블라우스의 브라운 스트레이트 핏클로팬츠와의 코디, 블랙 백과 하일과의 코디입니다. 이 블랙과 브라운은 잘 어울리는 컬러 조화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 블랙 베기 팬츠의 언바란스한 브라운 박스 실루엣 니트와 부츠와의 코디입니다. 상의의 브라운 니트의 앞부분을 커버해주고요. 옆에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중년에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블랙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블랙과 브라운 코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는요. 블랙 하이네 맥시 원피스의 브라운 롱 베스트와의 멋스러운 코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브이넥 브라우스의 브라운 플리츠 스커트와 블랙 블레이저와의 우아한 코디 방법입니다. 여기에 그 골드 샌들과 코디를 했고요. 세 번째는 롱 원피스의 브라운 숏 자켓과 샌들로 코디를 하였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 키가 작은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짧은 기장의 자켓과 무릎 위 기장의 원피스가 좋은데요. 만약 이 사진처럼 롱 맥시 원피스를 입기를 원하시면요. 짧은 기장의 자켓으로 코디하시고요. 자켓을 여미지 마시고요. 안에 맥시 원피스가 사진처럼 보이게 풀어놓으면 아주 길어 보이겠죠. 네 번째는요. 브라운 가디건과 A라인 스커트와 하일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블랙 베기 팬츠와 브라운 무주한 니트와 부츠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체크 목도리를 둘러서요. 멋스럽게 코디를 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러한 스타일은 키 작은 분은 피하셔야 할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너무 풍성해 보이죠? 키가 작은 분들은 슬림하면서도 몸에 어느 정도 맞는 스타일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린트와의 다양한 코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체크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쉬폰 플리츠 스커트에 멋스럽게 벨트와 모자로 코디를 했고요. 네 번째는 플라워 프린트 플리츠 스커트에 가느다란 화이트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 페이즐리 프린트와 롱 부츠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여섯 번째는 맥시 기장의 니트 자가드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역시 맥시기장의 자가드 스커트와의 코디이고요. 날씬하게 보이게 롱 주얼리와 모자와 꾸안꾸 스타일로 코디를 했습니다. 이 중년에는요. 나 자신을 한 단계 업 시키시는데 좋은 아이템이 모자입니다. 키가 작은 분은요. 키가 커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에 모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믹스매치입니다. 이 카키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브라운은 다양한 컬러와의 믹스매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카키의 코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 롱 카키 탱크탑에 브라운 니트를 위에 걸쳐서요. 레이어드해서 옷을 코디를 했고요. 전체적인 이 컬러 조화가 가방, 옷, 부츠 아주 굉장히 감각적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쇼트 슬리브 베이직 티셔츠에 브라운 스커트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브라운 린넨 셔츠에 카키 팬츠와 믹스 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와이드 브라운 팬츠에 그린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네, 그린과의 코디 방법인데요. 이 브라운과 이 멋스럽게 조화가 잘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 톤은 중간 톤끼리 코디를 해야지 더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린 큐로 팬츠와 7부 가디건의 코디고요. 두 번째는 부츠컷 브라운 팬츠에 7부 그린 스웨터와의 코디. 세 번째는 스트레이트 핏팬츠에 다크 브라운 가디건과의 코디입니다. 여기에 이 프린트 스카프를 둘러서요. 한층 더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비와 버건디와 베이지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이첫 번째, 두 번째는 네이비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네이비 롱원피스에 브라운 코트와 백 슈즈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비 큐러 팬츠에 브라운 스웨러, 버건디 부츠와 그레이 모자와의 믹스 매치 방법입니다. 또한 이세 번째는요, 브라운 데님 스키니 팬츠에 크루네 버건디 스웨터에 이 군화, 즉 닥터 말틴이라는 그 신발이랑 같이 이렇게 믹스 매치해서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브라운 스커트와 사이버 느낌이 나는 버건디 하이넥 폴리스판 티셔츠에 블랙 롱 부츠와 벨트로 코디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패션쇼의 한 장면에서 제가 발췌한 사진인데요. 이 버건디와도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요. 베이지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브라운 플리츠 맥시 스커트와 숄더백에 베이지 티셔츠와 누드 컬러의 하이힐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이분은요. 키가 155cm인데 옷잘 입기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키 작은 분들도 충분히 아주 멋지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브라운 스트레이트 핏 팬츠와 토트백에 베이지인 니트에 멋스럽게 가디건을 목에 걸쳤는데요. 주얼리 대신에 가디건이나 티셔츠를 목에 걸치는 것도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겠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루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브라운은요, 사진처럼 이 블루와도 코디가 잘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데님 셔츠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블루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에 브라운 코트와 스트라이프 티셔츠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 브라운 베이기 팬츠와 이스웨터에 블루 코트와 비니 모자, 비닐은요. 중년에 아주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니까요. 중년에 저런 모자를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그룹은 그레이 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그레이 고드 스커트 와의 코디입니다. 이고 스커트란요. 일정한 삼각형 조각으로 절개해서요. 붙여 만드는 스커트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브라운 코드로이 팬츠와 그레이 니트와 클러치백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넥 니트의 그레이 스키니 팬츠와 코트와의 멋스러운 코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H 인 그레이 스커트와 브라운 블레이저, 블랙 브라우스와의 코디. 사진처럼 보듯이요, 이 중간 컬러끼리 코디하시면 잘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키니 브라운 팬츠와 그레이 하이넥 니트와의 코디. 여섯 번째는 그레이 니트의 브라운 디바이디드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디바이디드 스커트란요. 나누어진 스커트란 뜻입니다. 네, 포인트 백인데요. 이 브라운은요. 블랙이나 브라운 백으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브라운에 대한 그 코디를 보여드리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브라운 옷을 사시게 되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셔서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